짠! 되기 엄청 많아. 왕했어. 되기 엄청 많아. 그대야 음, 왔다. 정지 시켜가지고 음. 이렇게 나오고 장보가 원래 주는 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기 한 점씩 넣으시고요 네 노른자는 풀어서 손처럼 찍어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. 많이 뜨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음. 우와! 맛있나요? <웃음> 맛있어? 너무 먹기 다 이거 치우고 없으니까. 계란을 풀어서 먹으랬어요. 풀어 <웃음> 음, 아, 그거는 뭐, 그거는 뭐, 그거는 이거는 뭐, 그거는 거 말고 하거 카페 해야하던 게 왔다에 여기는 얼그레이, 녹차, 초코, 딸기까지 있고, 이때 딸기 티라미수, 모리스널, 말차도 주문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랑 필수고 <웃음> 좀... 아, 쏘는 먹을 살것 같다. 살것 같아? 같아? 응. 야, 맛있겠다. 비주얼 좋은데 마늘식이 <웃음> 소고이가맛있네 <웃음> 디저트 못 먹겠으시다고요? 이 디저트 아니잖아. 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여기 여기 재밌지? 내게준 <웃음> 디저트는 딱딱한 어, 빵 빵이야 이거 딱딱한 빵 딱딱한 빵? 과자같은 스 과자같은 거 과자같은 진짜지 스콘, 스콘? 진짜 집... 어. 스콘 싫어하는거 <웃음> 그거 먹어봐야 그냥 가성비 좋은 전 3천원짜리 마들레 마들레는 그럼 별로 안 좋아해? 오, 몰라. 마들렌이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생여가지고겉에는딱한데 씹으면 안에가 엄청 빵빵해요. 딱한데 그러니까 안에가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다시 리필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음 맛있어 죽여준 이야기 죽여준 이야기 화이팅 <웃음> 날이 너무 예쁜데 찍히지가 않아. 음, 세팅 쩔어. 여기는 해와 역의 촛몸이라는 고깃집? 고깃집이에요. 와, 장난 아니다. 그래아아 <놀라> <놀라>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재미있 아, 네. 아, 나... 아, 나...